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향단이에요. 여러분들, 12월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은 올한해 어떻게 보내셨나요? 12월이 다 돼서 이제 영화로 내려가는 날들도 많고, 첫눈도 내린 이 마당에, 제가 오늘 들고 온 향수 주제는요, 겨울 향수 추천입니다. 아마 겨울 향수 하면 우디한 향 그리고 뭐 오히려 포근포근한 향 시트러스 같은 오히려 겨, 여름 같은데 더 매력적인 겨울 향도 많은데요 제가 들고 온 향은 달콤달콤한 향이니까 오늘 향수 달콤하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렛츠고! 겨울 첫 번째 향수 레종 마르지엘라의 바이더 파이어플레이스입니다 저는 이 향수 처음 이렇게 딱 맡았을 때밤 향기가 났어요 어떤 밤향기냐면 그 맨질맨질한 속살을 이렇게 딱 까보면 까끌까끌한 그또 껍질 나오는 거 아시죠? 그게 이제 장장에 넣고 구워서 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맨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딱 열어요. 그러면 그 모락모락한 익은 김과 함께 겉에 껍질 탄 향까지 같이 탄내 올라오잖아요. 그런 향이 났어요.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이제 밤을 이렇게 까먹고 사먹은 껍질 그리고 좀덜 먹은 밤들 같이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장작도 이렇게 막 쌓여있어서 다 타고 연기가 휴우 하고 나잖아요 연기 나고 있는 그 장작의 냄새랑 밤의 냄새들이 소홀 솔 이렇게 마지막까지 나와요 근데 마지막에는 아무래도 장작이 탔으니까 연기와 나무의 그 우디한 향이 좀더 강하게 나요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는 그런 추억이 있기 때문에 추억의 향이기도 하고 그런 추억이 없으시더라도 되게 마음 따뜻하게 이 겨울을 이제 푸근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향입니다. 막스시치하고 막 세련된 겨울의 향 이런 건 아니에요. 포근하고 푸근한 그런 향입니다. 그런 향을 이제 힐링으로 하고 싶으시다면 이 향수도 꼭 한번 맡아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겨울 두 번째 향수입니다. 하이오콘 티스데이스의 오버더 초콜렛 샤입니다. 상수의 이름과 같이 초콜릿향수예요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컵에다가 그 우유를 끓이면서 제티 가루를 막 넣어요 막 넣고 거기에다가 제티의 느낌을 좀덜 주기 위해 다크 초콜릿을 이렇게 똑 자라서 넣고 마시멜로도 이렇게 넣고 이렇게 저어요 근데 이 젓는데 이걸 젓는데 이 쇠젓가락이나 쇠숟가락으로 젓는게 아니고 우리 그나무숟가락 그걸로 이렇게 저어줍니다 그때 올라오는 그런 향이에요 나무에 그 살짝 같이 끓고 있는 냄새랑 초콜릿 냄새, 살짝의 우유 냄새 그리고 그 다크 초콜릿 카카오 조금 높은 냄새 있죠? 그런 거랑 마시멜로 냄새 같이 이렇게 나요 그래서 추운 겨울에 핫초코를 이렇게 마시는 느낌이 난달까요? 그래서 따뜻한 곳에서도 좋고 차가운 곳에서도 핫초코를 마시고 나온 그런 느낌이라서 이 향수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향수는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핫초코 다 마시고 초콜렛 묻은 그 숟가락 한번 하고 빨잖아요? 그러면 거기 그 느낌 나요. 딱그 나무 숟가락 이렇게 쭉빨때 나무 향도 나면서 나무 맛도 나잖아요. 그런데 찐득한 초콜렛 그적었던맛 남아있는 그 초콜렛 향도 같이 납니다. 그래서 진짜, 진짜 매력적인 향수예요. 그래서 이 향수도 한번 꼭 체험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겨울 향수입니다. 아틀리에코롱의 바니유 앙상세입니다. 이름에서도 딱 나왔죠? 바니유, 바닐라 향수인데요. 이 향수는 처음 맡았을 때 이렇게 아이스크림,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라임을 이렇게 꽂아놓고 초코 시럽을 착착 하고 정말 조금만 탁! 놓은 그런 향수 느낌이었습니다. 지나면 지날수록 바닐라 외화스로 바뀌어요. 되게 바닐라의 정석의 느낌이 주는 그런 향수라고 해야 할까요? 저한테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컨디션에 따라 이게 조금 다르게 느껴질 때도 있었는데요.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바닐라가 사실 바닐라 열매를 말하는 거잖아요. 바닐라 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바닐라 꽃 향이 있다면 그걸 맡는다면 이런 향이지 않을까 하는 그 바닐라 플로럴한 느낌도 같이 나요 컨디션에 따라 좀 많이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맡았을 때는 어떤 느낌이 날지 좀 궁금하니까 만약에 이거를 맡아봤다 아니면 나중에 맡아보신 분들은 댓글 한 번만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되게 컨디션에 따라 좀 다르게 느껴져요 여기는좀 매번 뿌릴 때마다 느낌이 다른 향수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닐라 아이스크림이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아이스크림을 왜 겨울에 추천하지?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차가운 곳에 갔을 때 바닐라 아이스크림의 느낌이 더 나는 거지 차가운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겨울에 한번 착향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겨울 향수 네 번째 향수입니다. 메모의 윈터 팰리스다 예전에 제가 따로 영상을 찍었었죠.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오렌지와 꿀 나온 차이티의 느낌이 차갑게 처음에 난다면 점점 따뜻해지면서 오렌지향은 줄어들고 찐득한 검은 꿀과 차이티향이 확 올라오는 그런 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세한 건 우측 상단의 느낌표로 제가 체크해둘 테니까 거기 가서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추운 날 달콤한 향수들로만 한번 추려봤는데요. 다음엔 포근하거나 아니면 또 오디한 향으로 한번 구성을 해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만 요 아!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잊지 말고 부탁드릴게요. 진짜 그럼 다음에 만나요. 어? 안녕!